저희도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갈게요. 저 이제 우리도 그만 들어가죠. 어 들어가자. 어, 들어가자. 야너안 가고 뭐해 인마. 너일안 하는 거다 알아. 하 아, 예리한 자식이야. <웃음> 남 선배는 같이 안 들어가요? 아나 사실 술 약속 있어. 오늘 동문회 있거든. 그리고 내일 또 대학 동창회까지 있고. 아. 그 다음날 또 사무실 회식이 있구나 3일 연장 술약이네아 이거 그냥 아, 아난 그러면 3일 연장 고생할 일만 남았네 아 나이... 엄마 아, 야 이거... 내가 술먹는데 왜 니가 고생이야 아니 남선배가 술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 아넌 아직 모르겠구나 얘 술만 먹으면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데 그냥 개가 돼 개.. <웃음> 개가 어, 돼? 응? 야 또 사람한테 개 된다는 게 뭐야, 개가? 암튼 오늘만큼은 그렇게 개 돼서 들어오지 마라. 부탁이다. 알았지? 아, 저 쓸데없는 소리. 적당히 먹어. 있어. 갈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무슨 거까지만. <웃음> 아, 그래서 기역고 이를 벌리 일을 벌려. 아, 몇 시야? 아, 무슨 남 선배가 애냐? 알아서 들어오겠지. 휘지야 그래 잘자. 아, 네가 그 녀석 어... 술먹은 꼴을 못 봐서 그래. 술만 먹으면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니까. 아, 설마 지성인이 무슨 지성인 좋아하네? 얘술 응. 먹으면 외계냐? 외계인. <웃음> 아... 야, 남 선배니까. 선배 야, 빨리 문 열어줘라. 아, 술만 그래. 먹으면 내가 이렇게 이상이 되는 거. 야 <웃음> <웃음> 아, 그냥, 그냥, 그냥. 어, 얼라얼라얼라얼라 개꼴 됐구만, 개꼴 됐어, 이것도. 아이고, 희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끼리술한잔 마신 거 가지고 개꼴났다니, 너그 말이 그게 뭐니? 얘았다쓸 잠깐. 나 먼저 잡게야? 어? 야, 멀쩡한데? 멀쩡하긴. 막 두고 봐. 아 어? 어? 저거 봐아 저거 봐 저거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야엄마야마 이거 화장실이야? 어? 일로와 어머니 자식이 야가마 사람이 술 한잔 먹었다고 화장실도 못쓰게 하면 니가 사람이냐? 야이개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지니어이어지니이 일로와 빨리 들어왔어 <웃음> 빨리 들어이어 빨리 들어이어 어이구 빨리 들어이어야이 빨리, 빨리 들어어아이고 아유 지겨워. 에 지겨워. 아 이거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쁘냐. 어나영아이 자료 좀 찾을래? 무슨 자료인데요? 그 저기 도서실에 가면 있을까 빨리 좀 찾아봐. 네. 나영아 어? 내일 네. 로컬 출연 체크 다 됐어? 저 이거 찾고 할게요. 출연. 부터 어야지 그러다 빵꾸 넣으면 뭐 어쩌려고 그러니 너. 아, 네. 연락번호가 음, 거기서 있다. 휴지는 음. 다 적고 나영아. 어? 이거 복사해가지고 차장님 자리랑 부장님 자리 한 번씩 올려놓고야. 언니 나, 나 지금 내일 출연데 확인해야 되거든. 야, 이거 갖다 놓는데 한 시간이 걸려, 두 시간이 걸려. 갖다 놓고 와서 다시하면 되잖아. 아, 알았어. 잘 만났는데, 이 작가님? 왜요? 아, 이거 시청자 퀴즈 엽서인데요. 이 정답자 분리주세요 이거 좀 이따 촬영해야 되거든요? 저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종석씨 가면 안 될까요? 아, 저는 테이프 찾아가지고 소품 챙기러 가야 되거든요? 아, 그럼 들어가서 경리원니나하균선배한테 부탁 좀 하세요. 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박 작가님이나 김 작가님한테 부탁을 해요. 이런 건 원래 꼬맹이 작가가 분류하는 거라니까요. 빨리 분리해주세요. 아니, 저. 아니, 우리 민현 작가님이 왜이 뭐, 힘든 일 있어? 아, 예. 아니에요, 부장님. 아, 그래? 그럼 말이야. 아, 밀크, 슈가링, 커피 한잔뽑아다 주겠어. 지금요 왜? 바빠? 아, 아니요, 저, 갔다 올게요. 그래? 내가 너무 이컬트한 일을 시켰나너 양심 이 있으면 좀 미안한 줄좀 알아라. 이 수치장 맞아주느라고 한숨도 못잤어 우리 아..남자가 한번 그런거 가지고 되게 쫑알거리냐고안 아, 그래 죄송해요아 선배.. 어제.. 막걸리도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 야, 아유, 아, 하냐.. 아, 아, 야 냄새 나냐? 아..아..아..야야야야.. 저리 치워 임마! 아유 냄새! 아유 진짜.. 형.. 배수저 집받거든가 아유..아유.. 유 여보세요 어 경태야! 그래 말지 여덟시 아니야 여덟시야야 야, 근데 너무 일찍부터 푸는 거 아니야? 아, 야 양주? 어 좋아 알았어 안 늦어 안 늦어 그랬구나야너 그래, 오늘 또 나가? 어? 아너 얘기했잖아 나 오늘 대학 공청했다고 아, 선배 오늘은 가지 마요 오늘도 선배가 가서 어제처럼 마시면 선배 죽어요 아 그리고 우리 내일 팀 회식 있는데 하루정도는 걸러줘야죠 걱정하지마 어? 내가 충남 보령에 깨진 대박이야 어? 이거 딱 들이부으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그냥 주줄 서해 어? 걱정하지마 어? 그러니까 맨날 깨대지 아유, 아유. 아유 아. 금 말자도 그렇게 걱정하지마 나영아, 너 다음주 아이템 좀 생각해봤어? 아, 생각은 좀 해봤는데요. 어, 스타의 축하축하 축하 코너요. 6월은 호구의 달이니까 스타와 국군 장병을 묶어보는 게 어떨까요? 근데 그거 너무 칙칙하지 않을까? 그리고 6월이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그거 다 많이 할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아? 그렇겠네요. 게 아, 네, 자, 지금 짐도망고 슬슬 로 회의 나 해볼까? 아, 또 회의에요? 아유. 아, 정말 회의적이다 참. 아직 점심시간도 안 지났는데 우리 커피 한 잔씩들 하고 회의하죠 그럴까? 동전 여기 다 네. 아, 주세요 아, 김자가 갔다 오게? 알. 꼬마애들 시켜 에이. 어이 네? 그 후배들이 지금 갔다 오지, 어? 나요 네. 아, 저, 제가 갔다 올게요 그래, 그래. 나는 설탕 커피. 난 율무차. <웃음> 난그커피 나도 나영아. <웃음> <웃음> 야, 한꺼번에 들면 힘들잖아요. 아, 고마워요 유필님. 아, 뭐죠? 아니 근데 지네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왜 맨날 이런 거는 나영 씨만 시키는 거예요 정말. 막내 작가니까 할수 없죠 뭐. 허기야 저도. 막내 피디라서 그런지요. 나영 씨랑 다를 게 없어요. 이럴 때 두고 하는 말 있죠. 동병상련. <웃음> 맞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심천저 <웃음>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일심동체. <웃음> 네? <웃음> 다음 주 아이템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엔 신경 많이 써야 될것 같은데. 연필님저 오늘 이제 겨우 대본 넘기고 이제좀숨좀 좀 돌리고 있는 건데. 아,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럼 다른 사람은 아이디어 없어? 아, 어, 그게 그러니까. 채누리대기해 어. 봐. 어, 어, 6월이 호구기 달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새 축하해. 축하. 코너에서요. 스타하고 국군 장병하고 묶어가지고 촬영해보는 건 어때요? 오 괜찮을 것 같은데 김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성 있고 괜찮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은데요. 어... 이 작가 이 작가 뭐 없어? 아... 아니 뭐 있으면 이다 없으면 다 말을 해야지 회의 때말안 하는 작가도 있나? 없는데요. 아나 답답하네 어? 아, 제 싱싱한 막내가 벌써부터 그러면 되나? 김 작가는 뭐, 오래돼서 쉬어서 그렇다 치지만은, 아, 이 작가는 벌써부터 그안 되지. 어? 죄송합니다. 어, 나야마. 이, 아이디어라는 거는 말이야. 자꾸 생각을 할수록 결이 되는 거야. 응? 채연이 봐봐. 응? 열심히 생각하니까, 뭔가 하나라도 건져오는 게 있잖아. 알겠습니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봐봐. 이 TV도 라디오 못지않게 오디오가 중요하다고. 그림 편집은잘 됐는데 오디오가 엉망이야. 거의 안 들리잖아. 아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소리를 자막 처리해야겠네. 그렇지. 이거 봐봐. 야, 야, 오디야나 야, 이거 편집 다 끝난 거거든. 카메라만 떠가지고 내 책상에다 놔줘라. 싫어 인마. 나도 아직 내거다안 끝났단 말이야. 야, 나 지금 한 시간이나 늦었잖아. 나 지금 부탁이 다좀 봐줘라. 좀. 봐주라, 좀. 야, 여기 제가 해줄게요 선배. 아나 지금 음에 들. 때가 있단 말이야. 대신 어? 오늘 술 많이 먹지 않게요. 야야야, 다할 야, 걸바해라 어제 술 먹고 개된 거다 까먹었어? <웃음> 아, 야, 그한번 그런 가지고 되게 그러네. 그냥 안 그럴 게 걱정하지 마. 아 시끄러. 워너 오늘은 집 제대로 찾아와. 어? 세, 세상에, 아 집도 못 찾아? 와 어? <웃음> 진짜 줘야겠다, 이 뭐. 됐어. 아무튼 다른 건다 해도 되는데 집 제대로 찾아와. 너 때문에 막 사람 피곤하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알았어? 아이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 무슨 바보줄 아냐? 응, 상득! 응. 응. 아, 뭐죠? 봐봐. 아휴, 내가 미쳐 미쳐. 인간 또 어디서 지금쯤 짐못 차고 헤매고 있구만. 아휴, 지겨운 놈. 아휴, 아휴. 그만 자자 휘재야 금방 오겠지 에이. 에이 씨. 새소가 기술거야. 아, 문좀 닫아. <웃음> 응? 방으로. 응, 어. 응, 야, 일단 나갑시다. 아, 밖으로 닫아. 어? 아이 사람 진짜 한동안 뜸하더니 또 시작했네 진짜 아 진짜. 여보세요 왜요 아니 사람이 멀쩡히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당신을 뭔데 밖으로 끌어내는 거야 죄송합니다 당 신고해 어? 또이 사람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좀술좀 좀 작작 마셔요 좀아 진짜 여기 있어요 아, 아 진짜, 진짜.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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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좀 말려, 말려. 못하게 아, 전화 아, 야금에 어디전 전화를 래요 예, 미안. 잠깐만, 나가. 아이고. 아, 미안. 예. 희석이에요. 기도요? 나야, 희석이. 아, 미쳐. 미쳐. 형 사랑... 사랑해, 형. 아, 미쳤어. 사랑, 사랑해요. 미쳤으면 좋은 사람 몰라도 형. 아, 형, 사랑해. 아, 미쳤어, 미쳤어, 지금. 아, 다. 야야 야. 지금 다 잔단 말이야 야야개기성화 20년에 아이고 마 아, 여보세요 예 부장님 부장님? 비석이야 현식이 형 현식이 형형 형. 형은 알지 형다 이뻐하지 형 내가 보다 밖에 이걸로 야, 야. 형 너 미쳤어? 어? 너 미쳤어? 어? 너왜 이래 지금? 어? 휘재야 왜? 혜영이 누나 처럼번라왜 오빠이냐? 어지겨어지겨어지겨 어휴 장아못하겠 어, 어휴 야너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야? 나 너가 준비하러 먼저 가 있을게 그래 먼저 응. 가있어 어우... 어우야... 어, 어, 어우 그래도 확실히 부각구로 속이니까 좋다 어? 휴재도 와봐 다아이고야 내가 뭐너 이뻐서 끌어준 줄 알아? 하도 불쌍해서 끌어준 거야 막 그냥 아무 데나 너 자질 않나 새벽에 사방에 전화해갖고 사랑해 응? 뽀뽀 뽀뽀 아, 아이고 어이구 그만좀 해라 창피하기어이야창피한 줄은 아니야임마 아이고 만좀해 동생 <웃음> 부장님 무슨 난니 네 형이잖아 어제 새벽에 그렇게 부르대 아, 그게 이제 연장 이틀 술만 쫙떠니 이렇게 됐습니다 음. 하여튼 술 먹고 주사 부리는 놈 치고 그집에서 성공으로는 놈 나는 보질 못했어 그게 아니라 부장님 그러니까 술이라는 거같다 아무렇게나 막 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술도 먹기는 먹되 어른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이거야 어? 이들리 그냥 아렇게 그냥 마주서 그냥 범 마셔버리고 어? 뭐, 아무한테나 그냥 알라뷰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부장님 제가 술이 좀 약해가지고요 그술 약한 게 아니야 술그 그 먹는 버릇이 그게 버릇이 더러운 거지 사람이 <웃음> 오제 <여기> 훨씬 있지 <웃음> 예저안그래그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야넌 오늘 정말 술으면안 <웃음> 된다 아냐 뭐. 아냐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그술 먹는 예절, 즉, 주도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에? 내가 오늘 남피디 말이야. 이 술의 버릇, 음주의 버릇을 내가 아주 깨끗이 고쳐줄 거야. 어? <웃음> 이따 보자고. 어. 어, 어, 부장님, 얘는 안 되는데. 아, <웃음> 모르샘마. 저는 녹화술 중요한 거 알지요? 어? 녹화 몇 시에 들어가니? 4시에 대본 연습이고, 5시에 본 녹화 들어갈 예정이에요. 오케이. 저. 큐시트를 다시 한번 잘 보고 말이야. 어, 챙길 거 알아서들 챙겨라. 어. 네. 예. 자,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네? 도착했다고요? 어디로요? 후문이요? 아,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정문에서 기다렸네요. 아, 네. 아, 오늘 말이에요. 정말 간단간단했어요. 근데 오늘 희석이 코너 설명 자막이 많이 부족해갖고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 재편집할 때 많이 참가를 해서 이해를 더 오자고. 네, 어. 맥주에다가 꼬주 좀 참가하자고. 아, 그리고 말이야. 어, 야, 농가 크다고 애들 썼으니까 오늘 푸짐하게 그냥 해버려. 아, 아. 나영이 어디 갔지? 아까부터 계속 안 보이네? 아 어. 아까 핑클 데려 갔는데 아직 밖에 있나? 아니에요. 핑클 왔다고 내가 연락했었는데 그래? 어게 랩이지? 음. 얼마나 더 힘이 들어야 할까? 자, 자, 시만 마시고 자, 예, 네. 자 가자 한번 받아 아니 저는 오늘 안마시려 <웃음> 아유 안마시오 아유 저 어제 전화 봐줬잖아요 얘술 먹으면 이상해져 <웃음> 아 괜찮다니까 그러네 나하고 술 먹고 자고로 이상해지는 말 하나도 없다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주법이 의한 인주니까 탕관할 게 없어 자 받아 그리고 오늘 술 먹는 법을 가지고 자 배우라고 자. 쫙 받아 진짜로? <웃음> 그럼 딱 빨리 한 줘먹어보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해주세요 정금 해주세요 아유 제게 한번 아, 먹어요 먹자? 감사합니다 어, 자또요 또. 아이 이거 봐 네. 아직 안하술 마시러 가시면 무슨 조라질이야 아이 저기 이나영 작가가 아직 안 와가지고요 어, 뭐, 어 그래 회식 장소 다 하는데 오겠지 뭐저 네. 부장님 네. 저 단잔 네. 주세요 그래 해서 쭈쭉 받고 그리고 말이야 오늘은 완전한 죽법에 관한음주 음. 그것을 나를 통해서 배운다 이거야 자 다들 잔 잡았지? 네. 네. 일단 잔을 완벽하게 비운다. 시작.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잘생겼다. <나> 자. <정말. 웃음> <웃음> 어, 병아리네. 와, 아, 너무 귀엽다. 근데 너 어디 아프니? 아니 아프긴 왜 아파 아직 햇병아리라서 걷는 게 서투른 거지 아가씨 는날때부터 걸었나? 아 인조 이하라 <웃음> 그치 자 이제 집에 가자 와 너도 귀엽다 아 만지지 마 아직 여물지도 않았는데 자꾸 만지면 손타서 죽어요 죽어요? 아 그럼 아직 햇병아리라서 피 하면 죽지 그러니까 잘 돌봐서 쑥쑥 크게 도와야지. 이 사지도 않을 겸해서 자꾸 귀찮게 묶기는. 그럼이. 이제 제일 막내는 어떤 거예요, 아저씨? 제일 어린 막내? 막내는 왜? 그걸로 두 마리만 주세요. 얼른 쑥쑥 잘 자라게 제가 잘 키워주려고요. 와. 예쁘다. 아니, 우리 부장님, 대단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먹고도, 팍! 나지게 나온다고, 멀쩡하세요? 이 술에는 말이야, 안주가 최고야. 뭐든지 몽땅 먹어. 그리고 나는 또, 까이 새벽만 다봐해 수영을 해주잖아, 이 네. 몸에. 어. 엎! 엎! 니깐 뭐, 이런... 대단하시다, 정말! 예? <웃음> 네? 아니다, 부장님이, 제대로 <웃음> 10년만 젊었으면 <젊어서 웃음> 좋겠어요. 예? 네? 그나 그래, 그만 오래 살라고? <웃음> <웃음> 아니, 10년만 젊었으면 아주, 막장 한번 떠보고 싶어요. 이 네? <웃음> <웃음> 2년, 뭐술 많이 먹었어. 왜 그래, 진짜, 뭐야? <웃음> 내 해, 내가 술 먹는데 왜이가 뭐라 그래. 아니, 부장님,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농담이 지나쳤습니다, 부장님. 우리,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인데. 죄송합니다, 부장님. 네 죄송해요, 지금. 아, 이게 누구야? <웃음> 박작가 내가 박작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 예, 그런 게 아니지, 진짜. 술좀 많이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너인마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박 작가한테 니가 왜 얼굴 못나다 보겠다 왜왜 왜 그래? 너 농담이 지나치지 박 작가 내가 진짜 선배로서 얘기할게 돈 많이 벌어 어? 뭐야? 지루해 자, 부장님 <웃음> 나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부장님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야 되는 게 부장님 그 동기분들이 나 아국장이고 이사야 아직도 부장하고 계셔 쭉 그만두지도 않고. <웃음> 아, <부장님은 웃음> 아니, 부장님. 네, 아니 부장님 에이 잠깐 잘들어보니까 오해하지 말. 이게 오해는 한끗 차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네? 부장님은. 그, 인간 승리 기전에 어떤 거머리 정신이지. 회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야, 너 미쳤어. 어어어어어어저저세요저어어저요어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내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네어어어어이어가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괜찮을 수 있어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아유, 안 먹었는데. 부장님, 부장님. 그래. 잠깐만, 한마디만.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마디만. 그래. 부장님은 사실을 다 쓰시고, 저는 왼팔로 해서 한판 붙죠. 아, 뭔지 알겠어. 부장님, 부장님, 부 들어가세요 부장님, 부들어부세요부 아니. 아니 도대체 그깟 술 그알마 크게 먹고 취하고 말이야 젊은 놈들이 말이지 어? 왜 취하냐 말이야 아이고 나참 아이고 에이. 아, 나도 제발 술좀 취해봤으면 좋겠어 어? 이 젊은 놈들이 다 정신력들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른다 아아이음그 아. 불살이 아. 음, 좀 세고 말이야 도둑을 씹리듯이 갔다 오는 것